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스퍼기어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좀더 쉬운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어요. 어, 특히 이런 경우 있죠. 어, 위아래가 기어 이가 위아래가 대칭구조인 경우에는 그나마 좀 쉬운데 비대칭인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도면 치기가 상당히 끌끌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시험을 보실 때는 3D 영상 이 외형만 딴 다음에 캐드 d 도면으로 옮긴 다음에 캐드에서 마무리 작업을 많이 하시죠. 네, 솔리드박스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만들내실 수가 있는데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래도 기능을 익히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거 있죠. 어, 스케치 뷰러의 변환, 그 다음에 뭐, 치수선이나 치수 보이선 숨기고 표시하고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각 단면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이어가죠. 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20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편기열을 하나 해보죠. 얘를 가지고 도면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파일에 새 파일 도면으로 들어오죠. 간단하게 뭐 a2정도로 하겠습니다 시트 형식은 빼고요 일단 x 하고 저장부터 하죠 편기어 도면으로 언더바공1로 할까요 닫고요 r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테두리가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그랬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뷰를 한번 생성을 해보죠. 일단 필요한 뷰는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어, 하는 필요가 있죠? 정면이 하나 필요하겠죠. 정면을 있사야지 이게 단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사 단면 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뷰 팔레트를 가지고요. 열려있으니까. 여기 정면 있죠? 하나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 속성을 한번 보죠. 자 1대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일단 섹션을 치겠습니다. 도면에서 단면도 수직으로 찍고요. 오케이 옆에 이렇게 하나 치죠. 자 한번 찍고요. 반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절단선 있죠. 이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클릭하셔가지고 절단선 숨기기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필요하지만은 뭐가 필요합니까? 요 키오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요거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분도로 쓰겠습니다. 일단 스케치에서 원을 하나 그리죠. 같은 그 되면 테두리 보이죠? 이뷰 안에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원 하나 그리고요. 자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요렇게요. 아, 요거를 그릴까요? 요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뭐요 정도로 그리죠. 됐죠? 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 없어요. 여기도 필요 없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그렇이 정확하게 가운데 선을 지나야 됩니다. 이게. 대충 지나면 좀 곤란합니다. 자, 다시 한번다 지우고요. 한번 그려보죠. 이게 원의 센터가 여기 있죠? 요만큼 키움이 표시되게끔 그리고요. 사각형 뭐 요걸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라내기로 아잠 라인을 하나 그려야 되죠 요쯤에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됐나요 어, 사각형 요 부분만 남기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각형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다킹을 지워버리죠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고 잘라내기로 이쪽 부분만 잘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체인 선택 우클릭 체인 선택 요 스케줄 다 선택한 다음에요 도면에서 부분도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이거를 끌어다가 요쪽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죠 이렇게 단면을 치다 보면 해칭이 표시가 되고 물론 해칭이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제일 해칭 해제 하시고 없음 하면 해칭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가 표현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작업을 하기 전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나 뭐 NX 같은 경우는 이런 뷰가 통째로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한선 하나만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이게 통째로 하나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이게 스케치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그렇지만 지워버리죠. 우클릭 한 다음에요. 이렇게 스케치 뷰로 변환해야지 여러분이 이 안에다 선을 그리고 치수를 주고 기하학적인 구속을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뷰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로 변환하죠. 자 그러면 이게 낱개의 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죠? 이 드래그 해버리시면 구속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만 쭉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서 구속 조건, 완전 구속 있죠? 이렇게. 하셔야죠. 구속 조건을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게 이 이제 지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일단 컨트롤 Z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로 완전 정의를 잡아 가셔야겠죠 자 먼저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애매모호하죠 한번 이쪽 창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실제로는 7.5죠 근데 도면상에서는 7.5를 잡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센터선을 잡기와 자 그래서 이쪽에 넘어 왔어요 여기다가 제가 라인을 하나 그리죠. 스케치해서 선 안에다, 요뷰 안에다 그리시는 겁니다. 여기 센터를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센터부터 센터까지면 이게 중심선이 아닙니다. 치수를 한번 재보시죠. 이 7.5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지나는 선을 그리시면 안 되고, 센터를 안 지나는 선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우클릭, 도구모음, 선형식 표시하죠. 요 선은 저는 선형식을 1.3선으로 하겠습니다. 센터선 정도로 하죠. 그다음에 얘를 한번 고정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시수로 얘랑 얘랑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게 7.5가 돼야 되는 겁니다. 7.5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관계를 만드시려면 사실은 이걸 주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대칭관계를 가지게끔 그렇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선이선은이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관계에 있다. 뭐 그런 식의 구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치수로 구속을 잡으시든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요. 일단 여기에서 보자 얘랑 얘랑은 이렇게 치수를 줬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깥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 바깥쪽이 있고요 그러면 이쪽이 여기 있죠 요 부분이 얼마냐면 지금 어, 7.5죠 7.5를 주는데 7.5주면 얘만으 이렇게 움직여 버리지 않습니까 얘가 안 따라오죠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줘야겠죠 자 컨트롤 제트 하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얘를 움직이자니 여기에 이제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자니 좀 그렇고 음, 얘를 움직이자니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아래쪽을 일단 고정을 시켜놓죠. 고정시켜놓고요. 얘를 움직이면서 7.5 위치를 잡는게 낫겠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7.5 이렇게 주면 얘 위치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지워버리고 얘를 일단 고정을 시키면 얘가 이제 센터선이 되는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씩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얘가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요.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죠. 평기어에서요 치수를 보니까, 이꺼더니 지금 얼마로 잡혀있죠? 네. 자, 치수를 한번 볼까요? 이꺼더니 64, 그 다음에 피치원이 60, 그 다음에 이 뿌리원이 55입니다. 자, 요거를 도면상에서 한번 표시를 해 보죠. 아, 이쪽에서요. 스케치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바깥부터 바깥까지의 치수는 64가 맞죠? 근데 치수가 커 보이죠? 자, 그러면 조금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옵션에서 문속성에서 요 치수를 걸걸 저는 굴림을 하겠습니다. 굴림의 보통의 단위 크기를 한10 정도로 하죠. 화석 크기 좀 줄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부엘하죠 이렇게요. 근데 이영령이 붙죠. 영령을안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문속성에서 치수에서 여기 소점이하 치수 표시를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붙습니다.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64. 일단 클릭하죠. 됐나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뭐 지름 기호 붙여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죠. 그다음에 어, 피치원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치 원이니까 피치 원에 그 센터 선을 하나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1.3선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이 간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죠? 여기로는 다음에 아까 전에 64였습니다. 어, 60, 60이었죠, 참.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6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잡으면 좀 그렇구요. <웃음> 요선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럼 대칭 복사하죠? 요선을, 이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복사, 오케이 한 다음에 지수 얘랑 얘랑 얼마 예 찍고요 여기다 갈아치수를 주는 겁니다 여기다 직접 64 이렇게 주시면 아참 60이었죠 예. 60 주면 이렇게 대칭 관계 만들어지겠죠 자그 다음에 선을 또 하나 더 그려있죠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이 선도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이 선을 이 선을 기준으로 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이 뿌려운 역할을 하는 거죠 얘랑 얘랑은 아까 전에 55였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두 개의 치수, 뭐, 세 개까지 볼까요? 요세 개의 치수는, 요렇게, 지름기호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고요. 혹시나 이런 데다가, 뭐, 치수, 공차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도면에서는, 좌우 상칭 콜,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웃음> 좌우 상칭을 준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뭐, 0.1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여기다 마이너스 대신에 나 플러스를 붙이고 싶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더 쓰세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웃음> 저것도 신기하죠? 자, 보통 위에다 플러스 값 쓰겠죠? 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해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스프라인선 가지고요. 이 밑에다가, 이렇게, 대충 하나 그리시고요. 잘라내기로, 필요한 부분 잘라겠습니다. 야자그 다음에 주석에 해칭을 하죠. 자이 부분 가끔씩 잘 안잡힙니다. 이게 자 그럼 경계를 해볼까요? 경계를 하면 더 안잡힐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더 안잡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하고요. 업데이트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B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해칭 찍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되고 있죠? 한 두배를 키우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까지 흉내를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그런 얘기고요 당연히 여기는 뭐이하고 어덴텀하고 디덴텀 치수니까 여기가 4.5가 되겠죠? 아이고 이런 자 음, 다시 한번요. 치수로 얘랑 예랑 얘랑은 4.5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런 치수 있죠? 음, 여기 보시면 이런 치수 있죠. 지름의 14에 h 7이 절반은 날라갔죠. 자 그런 치수는 어떻게 기입하시냐면 일단 얘랑 얘랑 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안쪽이군요. 자 그러면 안쪽 치수 있죠. 얘랑 얘랑 이렇게요. 일단은 예. 구속된 어 치수로 만들어야 되나 아 얘가 고정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정이 돼있고 얘가 고정이 돼있으니까그런거예요 한쪽은 풀어져있죠 그러니까 풀고 얘랑 얘랑은 예, 7.5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치수더픽겨 쓰게 한 다음에요. 이 치수를 얼마를 주냐면 14로 주는 겁니다. 주고 밑에 지름기호도 붙이시고요그 다음에 얘를 좀 파크로 빼낼까요?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치수 있죠? 치수에서 우클릭 치수선 숨기기 하시기 바랍니다 요 치수 보이선에서 클릭 치수 보이선 숨기기 하면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뭐 끼워 맞춘 공짜 있죠 이게 축이니까요 구멍이죠 대문자로 써야겠죠 h7 요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죠그렇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겠 혹시나 구속 조건이 보이는 게 나는 싫다. 그러면 눈 옆에 화살표 누르셔야죠. 구속 조건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작업하실 때는 보이게 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는 감추시면 되겠어요. 자, 요 부분도 한번 마무리해 보죠. 그러니까 중심선 한번 표시할까요? 요렇게. 그다음에 어, 뭐 스케치 라인 가지고요. 보이서을 그리자. 어, 여기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주황색 이렇게 잡혀있죠. 그럼 여기 이, 뷰가 이 뷰에 가이뷰 그려지는게 아니라 이 뷰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뷰가 확정이 되죠. 테두리가. 그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 뷰에다 꼭 그리고 싶다. 그러면 아예 라인을 가지고요. 이 뷰에 갖다 대시면 잘안 잡히면 이 뷰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뷰 초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지금부터 그려지는 스케치는 이 뷰가 받는거예요해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요선도 선형식을 1.3선으로 변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주면 되겠죠? 음, 자, S,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여기는 5인가요? 얘하고 얘사이에그리는 2.5가 나오는데, 실제는 2.5가 아니라 5란 얘기죠. 자.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덮어 쓰게 한 다음에, 오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시고, 이쪽 치수선은 숨기기 하시고, 이쪽 치수 보이선도 숨기기.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점이에요. 찍고, 요점 클릭, 클릭. 요거는 기울이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는 끼워 맞춘 공차를 JS9로 주장이거는 뭐, KS 규격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음. 자, 그 다음에 뭐좀 되죠? 뭐, 전체적인 높이를 주고 싶어요. 그럼, 이 축고요. 이 선을, 홀, 어, 이제 뭐래나 홀을 찍으면, 이게 센터부터 걸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그냥 찍으시고, 홀을 찍을 때, 슈퍼트키를 누른 채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찍은 지점하고 걸리게 됩니다. 맞죠 17.3. 이렇게 정확히 나오죠? 자, 여기도 물론, 뭐, 끼워 맞춘 공차를 주야, 줘야겠... 뭐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공찰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0.01로 할까요? 예,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좀더다이나믹하게 여러분이 변경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레 그러니까 풀려있죠. 이제 표초점 고정 해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어 하나 만들까요? 레이어가 어디 있나? 예, 치수를 담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예, 찍고 새로 작성 치수 이렇게 주죠 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다 범위 잡고 여기다가 치수로 옮기면 되겠죠 요렇게 물론 해칭 같은 경우도 예, 해칭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요렇게 세로 작성 해칭 한 다음에 색깔 뭐로 할까요 음, 보기 좋은 색깔로 하죠 아, 이건 녹색으로 할까요 녹색은 외형선인데 자 그러면 음 이런 데서 헷갈리면 안됩니다 자. 그냥 확인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개 선택하고요 여기서 해칭 레이어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케치 뷰로 일단 변화를 하면 일반 스케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동 구속을 이용하셔가지고 기약학적인 구속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지 낱개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고 치수를 기입한 다음에 스케치 뷰로 변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치수까지도 스케치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뭐 치수선 보이기, 숨기기, 이런 게 뜨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등각 뷰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살짝 옮길까요? 예. 네. 어 얘가 옮기니까 괜찮죠? 예. 네. 옮기죠. 아, 요거 센터하고 센터 맞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제가 백날 연구를 해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선하는 것이고요 이뷰 있죠 이 뷰를 충분히 확대 하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이런거 가지고 토 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은 지워버리죠 자 이번에는요 등각 뷰 한번 볼까요 뷰에서요 음 정면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실 때 여기 비, 기존에 있는 뷰하고 막 정렬이 걸리거든요 그런게 싫으시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어, 뭐 센터 예,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이 이런 놔두자. 예 그러면 도면에 보시면 단면 반단면도 요걸 하겠습니다. 예, 클릭 이렇게 방향 반대로 할까요?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거 있죠? 얘를 우클릭 한 다음에 등각 단면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방향을 바꾸고 싶으시면 요거 있죠? 3D 도면보기 하신 다음에 요 안에서 요렇게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색깔 넣고 싶다 그런 표를 찍으시고 여기 요거 있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칭이야 뭐 빼버리면 되겠죠. 예. 없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이 고품질로 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당연히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 버리면 안 되겠죠. 지워 버리면 얘도 지워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지우지 마시고요. 이 도면뷰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뷰 숨기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속된 뷰도 감출 거냐 그럼 얘도 감춰집니다 일단 아니요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만 남게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그 다음에 한포보자 파일 열기 하죠 대칭인 경우는 그런데 비대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멀티로 한번 보죠 자 이런거 가지고 한번 도면을 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뷰 팔레트에서 두 번째 가져오죠. 여기서도 똑같이 뭐를 가져와야겠습니까? 어, 우측면 아니면 좌측면? 좌측면을 가져오죠. 막. 이렇게 컨트롤 키누채지않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식, 화면을 쳐야겠죠. 위에 센터, 오케이, 이렇게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 위에 이빨은 맞는데 아래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얘하고 야고는 대칭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에 일단 해칭은요. 빼 버리시고요. 그렇죠? 얘를 스케치 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뷰로 일단 변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이고. 이 스케치만 쭉 선택하신 다음에요. 반드시 어, 사비, 도구에서 구속조건 완전구속을 이용하셔가지고 구속조건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조건을 보고 싶으면 요거 누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대칭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 뭐 저는 위에 설명했으니까요자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로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를 일단 고정을 시키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이 부분은 이게 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대칭이 아니죠 이 부분은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요서 대칭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대칭을 이 선을 이용해서 대칭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작업을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웃음> 그렇죠 뭐 전산 운영 기계제도 기능사라든지 산업기사 기사 시험 보실 때 솔리드옥스 가지고 도면 치지 마십시오 걸걸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PDF로 이제 출력 결과물을 만들면 그렇게 CAD에서 작업한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따따불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향하시고 다만 이제 솔리드박스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